야야야 <웃음> 나오려고 하는 거야? 너? 아 근데 나오겠다 너. 망했네 엄마, 망했네. 이니놈의 중국산 진짜 니니니니 <웃음> <웃음> <아우. 웃음> <웃음> <웃음> 회사 어떻게 갔지? <웃음> 아, 뭐 조용히 해. 뭐라고. 야, 야, 야. 봉, <웃음> 궁대, 뭐. 저나오시라고요 <웃음> 어? 이렇게 주나 오실라고요? 어떡해. 공지야. 공지 어떻게 해? 어? 세식이 문에 미치겠어. 어떡하지야공지야 <웃음> 그 정도로 포기를 먼저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도전할 수지 않을 것 같아요.